와, 이제 거의 다 왔다. 영화관. 와 이게 몇년 만에 코엑스 CGV를 온 것인지. 우와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<웃음> 네, 제가 지금 코엑스 영화관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이 바로 8월 7일. 브링더 소울 더 무비 방탄소년단의 영화 개봉날입니다. 벌써 많은 관객들이 방탄소년단의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서고 있고 물론 뭐 다른 영화 보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지금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역시 방탄. Bring the soul the movie. 네, 지금 시각이 2시인데 2시랑 4시 반권은다 어 매진이 됐고 제가 6시 40분께 표가 있다고 해서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겨우겨우 잡았습니다. 6시 40분까지 제가 아이쇼핑을 좀 하다가 다시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미들. 제가 어떻게 아미인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? 아 우리 전국씨를 사랑하는.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김세인입니다. 네? 김세인, 김세인, 예. 자민용기씨를 사랑하시는 네. 오채원, 오채원입니다. 자 오늘 어떻게 그러면 영화 첫날 개봉날 지금 보러 오신 거예요? 네. 근데 굉장히 플랜카드는 지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? 좀 무기 있어. <웃음> 제가 올걸 올걸 알고 계셨나요? <웃음> 어 BTS가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<웃음>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,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? 네. 그 한마디 해주셔야죠. <웃음> <웃음> 와, 야, 이렇게 예쁜 친구들이 BTS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. 와. <웃음> 자,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. 네, 우리 채원양 언제부터 BTS 좋아했어요? 저, 아니주. 아니주? 아니, 어, 그러면, 어 이거 진짜... 한 4년? 그죠? 오래된 것 같은데? 어, 5년? 어. 와. 네, 오래됐어요? 오, <웃음> <웃음> 어,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. 오, 1년 정도. 근데 왜 BTS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나요? 노래도 잘 부르고 그냥 성적도 좋고 노력하는 네. 모습이 보이고 되게 네. 예쁘고 잘생기고 어. 그냥 모든 게다완벽한니 <웃음> 모든 게완벽하 <웃음> 우리 민윤기 군의 어떤 장점은? 매력은? <웃음> 귀여워요 귀여워요? <웃음> 우리 전정국 아우 정국씨도 어. 얼마나 인기 많아요 어. 정국군 너무 섹시해요 네 알겠습니다 <웃음> 혹시 그 BTS를 좋아하고 좀 어, 어떻게 달라진 점 있나요 혹시? 자기 어떤 아, 삶에 대해서? 행복해졌어요. 맞아요. 행복해요. 어? 행복해요. 행복해졌어요 네. 어, 어떤 점 때문에? 그냥,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. 아, 그 어떤 메시지를 많이 주잖아요. BTS가. 노래 가사 받고막 아, 위로도 받고. 되게 아. 또막 저녁에 막진 막 혼자 울고. 아 정말 울기도 해요? 네. 어머나 정말 좋아하네요. 그죠그 미국 친구들이나 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어때요? 네. 세계적인 인기. 네. <웃음> 그 친구가 미국 가가지고 재밌는데, 네. 미국에서 너 BTS 아니야? 고 물어보면 막 엄청 시간 뻑대요. <웃음> 그만큼 인기라는 거죠, 그죠? 자랑스럽습니까? <웃음> 아, 그래요? 자, 오늘 어, 영화 얼마큼 기대하고 있어요? <웃음> 또막우시는거 아니에요? <웃음> 그러니까 울것 같은데요, 두 <웃음> 분? 울 생각하고 왔구나. <웃음> 자, 아이, 우리 BTS 화이팅 한번 하고, 예. 마칠까요? <웃음> 아, 사랑해요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아, 그게 제일 예쁘다. 예, 예, 예. 사랑해요, BTS. 사랑해요, <웃음> BTS. <웃음> 오늘 개봉 첫날 이렇게 와서 봤는데 어땠어요? 아이, 오빠도 콘서트가 많이 힘들 것 같고 음. 아, 네, 약간 안쓰러웠어요. 안쓰러웠어요. 지금 몇 학년이에요? 지금 6학년 6학년이요? 아 원래 팬이에요? 네. 어, 오늘 첫날 이렇게 방학이에요? 아네방학아 친구랑 같이 왔어요? 네. 네 지금 끝났는데도 안 떠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 오빠 테더 보고 싶어서 아 방탄오빠를 더 보고 싶어서 혹시 뭐 울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네, 조금 울었어요 조금 우셨어요 어디서? 태영이 목소리 안나올 때아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? 태영군 태영군 오 저랑 똑같아요 <웃음> 태영군에게 한마디 아 오빠 콘서트 때 힘내시고 계속 응원할게요. 음, <웃음> 사랑이 한번 하셔야 해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친구는 몇 학년? 6 학년. 아, 6 학년이에요. 아유, 오늘 친구랑 같이 왔는데 봐서, 와서 이렇게 방탄 무비 보니까 어땠어요? 어, 되게 오빠들이 약간 좀 안쓰럽고 음. 좀 멋졌어요. 안쓰러우면서 멋졌어요? 음. 어떤 부분이요? 어, 일단 발. 뒤꿈치 다친 거랑 목소리 안 나온 건 너무 안타까웠고요. 음. 뭐 공연하는 거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. 아, 우리 방탄에게 어떤 사랑을 이렇게 좋아하고 나서 네. 좀 변한 점이 있어요? 자기 인생에 있어서? 아, 저는 약간 이제 약간 제 목소리를 더 내라고 하셨는데 그거 듣고 이제 더 자신감이나 이런 게 채워진 것 같아서 좋아어요 어, 아, 그래요. 방탄에게 한 말씀 아. <웃음> 해주세요. 어, 항상 응원하고 다치지 않고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, 아유 누구 제일 좋아요? 정국요 정국오빠요? 정국 정국오빠한테 한마디 해요 어, 다치지 마세요 아유 사랑해요 한번디 네, 반하시... 사랑해요 <웃음> 오늘 영화 첫날인데 어떻게 보셨어요? 어..그..저는 그냥 따라잘 모르고 봤는데 저 진짜 처음에 그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보였더라? 어? 무슨 노래요? 예 그, 마이크드로? 아, 마이크라 네, 마이크 드랍. 제가 예. 제일 좋아했는데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약간 내적 댄스 같이 하면서 봤어요. 어 감동적이었어요, 어땠어요? 네, 마지막에 그막비 아파서 목안았을때 그때 좀 많이 슬펐어요. 음, 너무 좋았어요. <웃음> 방탄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. 방탄 사랑해 <웃음> 아유, 너무 예뻐요. 걸그룹 해도 될것 같아요. 네, <웃음> 아, 정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방탄 영화였고요 방탄 팬이던 팬이지 않던 누구든지 보면은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영화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울고 또 많이 웃고 저도 중간중간에 막 울어가지고 막 많이 울었는데 진짜 감동적입니다.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. 제가 내용은 이제 스포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. 여러분 꼭 보세요. 전 내일도 또볼 거예요.